안녕하십니까. 엑소오티입니다. 브레고리에 위치한 코스타리카 북부의 링콘데라비에하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화산재 기둥이 공중 수백 미터에 이르기까지 치솟았습니다. 2011년 이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화산재가 반경 수킬로미터에 걸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Thank you.